안녕하세요, 복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.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원래는 정말 이게 다 뭔지 아세요? 속눈썹 붙이는 거 정말 좋아하고, 어, 나름 괜찮게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데, 오늘 이거를 한번 붙이는 걸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. 아차밍키스 어,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요.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리따움 6호 있죠. 6호 제품 많이 사용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노브랜드 제품도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조금 비싸지만 일본 제품, 이 디역 제품. 요렇게 보시면 나와요. 이렇게 피카소 아이미 제품이죠? 언더래쉬인데 저는 이거를 그냥 위에 붙일 수 있습니다. 돌리 잉크도좀 가격대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품이죠. 이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자연, 자연스러운 게 많이 나오죠 아직 착용은 안 해봤어요. 올리브영에서도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세쌍이 세트로 나와있습니다. n c 글로이 제품 많이 사용하거든요. 오늘은 n c 글로 제품을 사용을 해봤고요. 풀을 살짝 해가지고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, 이런 식으로. 발라줍니다. 풀이 붙었거든요.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붙이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앞과 끝은 최대한 좀 많이 발라주세요. 그래야 나중에 있다가 안 떼어지거든요. 맞추고 살짝 지그시 눌러주세요 두 번째 진짜 안 맞아 마지막 아까 전에 붙여준 속눈썹이 떼지지 않게 기존에 있던 저의 눈썹과 같이 자연스럽게 뷰러를 해주세요. 여러분, 어, 응.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어, 응. 아, 좋어요 에어컨 틀면 좋다. 다음 영상에서.